안녕하세요.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. 제가요, 지금 30분 넘게 중얼중얼 했었는데요. 동영상을 안 누르고 혼자 떠들었더라고요.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요, 페리도트예요. 페리도트를 어, 5,000원인가 봄에 주고 샀어요. 근데, 너무너무 예쁘죠. 너무너무. 이렇게 봄에 이쪽이 좀 커서 꼬집기를 했더니 하나, 두개 얼굴이 내밀고요. 이거는 여름 지나서 좀 풍성해져서 또 꼬집기를 해놨고요. 여기는 이렇게 자라나갖고 여기가 엄청 예뻤는데 여기도 더 얼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 꼬집기 해놓니까요 보세요. 같은 색이니까 잘안 보이시죠?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은려심이라는 그런 다육이에요 다 여기는 국민이고 저렴이 들이랍니다 근데 요 코끝이 이 빨간게 매력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로컬 푸드에서 제가 천원 주고 그냥 샀는데요 이렇게 이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굴 그냥 삐죽한거 두개가 있었는데 갔다가 이렇게 키우니까요 여기 보세요 어우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그때 안 써져 갖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이시다도한 포트 에 있던 거를 두개로 분갈이 했고요더못 크게 생장점을 잘 잘랐답니다 못된 엄마지요 아, 홍포도 보세요 홍포도 홍포도가 진짜 포도 처럼 익어 가고 있죠 야는 레온 이라는 안 돼요 제가 여기에 꽃대처럼 너무 올라가서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<웃음> 불타오르는데 이러고 있네요. 얘가 조금 저번 날 뭐에 안 좋았는지 집으로 데려가 이게 염자금인데 좀 심하게 금물이 들었죠. 아프진 않겠죠. 음. 그리고 맨날 깜깜한 밤에 제가 여기 올라와서 옥상에 이, 이 아이들 사진을 영상을 담았잖아요 오늘은 좀 빨리 와서 또 손볼 고 손보고 이런식으로 물도 살짝 뿌려 줬답니다 오늘 너무 더웠어요 아우 등이 뜨거워서 이거는 꽃피는 염잔데꽃안 피워도 너무 예쁘죠 음 이뻐 미쳐요 미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랍니다 이게 너우 처라고요 홍미인. 제가 홍미인인데 얘도 홍미인이래요. 좀 친하게 잘 지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트라문턴하고 블루엘프가 방울방울방울 해바라기처럼 모아져 있고요. 요 안에도 아시다시피 다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모아져 있답니다. 음, 그리고 덕양 갈매기. 와 제가 멀리서 한번 환을해 보여드릴게요. 어, 추위를 대비해서 여기저기 늘어났던 그런 다육이들을 제가 이렇게 모았어요 책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막저것 화분 따위를 막 밑에 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답니다. 혼할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저 위에 비닐이 있죠 저게 이제 추우면 양쪽으로 덮어줄 겁니다. 그래서 그 눌러주는 애들이에요. 저물 생수병에다 물 담아놨잖아요. 그 눌러주라고. 나름 머리 썼어요. 근데 여기는 한 겨울에도요. 어, 해만 뜨면 뜨거울 정도로 등이 그래요. 그래서 겨울 밤만 잘 넘기면 낮에 두꺼 저거 지금은 좀 얇은 비닐이고 더 두꺼운 거 사다 덮고 매일 여기 올수 있는 곳이라서 와가지고 두꺼운 거 베끼고 환기 한번 시켜주고 사람 있을 때 그러고 하면은 겨울 한 3개월은 그렇게 버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로 여기저기 막늘어났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두 군데 앞뒤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옥상에서 이러시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온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 놀수 있는 공간은 다 꽉꽉 차서 넣었고요. 그리고 요 밑에까지 <웃음> 이렇게 보세요. 한 단이 한 단만 있는 게 아니라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해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 애들저 안쪽에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런 게두 단이 요쪽에 있어가지고. 이렇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간단하죠 간단하게 잘 했죠 어, 그래서 양쪽으로 비닐 만딱 덮으면 어, 안전하게 될것 같아요 어? 영하로 떨어질 때만 맨날 조심조심 하면 좀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에만 애들을 자랑할게 아니라요 이 뒤쪽에 아이들은요 해가 떠서 음, 천정에, 정심 때, 뭐, 두시 정도까지는 이 빛을 다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, 위에서 막는 데가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저쪽으로 해가 넘어갈 즈음 되면, 이 반대쪽은 그늘이 약간 지는 건 있어요. 뒤에, 저 앞에 아이들이 가리니까. 그렇다고 햇빛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. 저 앞에를 타고 여기 다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니까, 오전 뜨는 빛, 저기 지는 빛,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, 이런 식으로. 다 하고 있어서 조금 안심을 했답니다. 어디 가려면 단돌이 하면, 하고 가면 되고요. 아유, 뭐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? 클론 금도 아이고 봐, 보세요 꽃까지 폈었고 클론 금 꽃. 이게 클론 금이라는 거예요. 금은 다른 게 아니고 요, 요거 똑같은데 요런 색이 나왔잖아요. 하얀색이. 이래서 금이라고 하는 거고요. 이거 사라다오, 사라다오 주문 걸었던 흑법사가 얼굴 하나에 음세 개가 나왔어요. 꼬집기해서. 근데 오늘 제가 또 꼬집었어요.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한 얼굴에서 세 개씩만 나온다면 허, 우와 아홉 개로 번지겠죠. 세 개에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. 저는 아마 다육기가 망가진다면. 제가 너무 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여기도 깔아서 어디 해야 되지? 깔아서 꼬집기 해나가지고 너무 이쁘죠 지금. 큰 깔아솔이 어디 갔지? 깔아솔 찾으러 어디로 갈까? 나 깔아솔아 여기 있다. 어 아닌데? 어 저기 안에. 이거 꽃, 이건 거이 미니 염자인데 미니 염자가 이렇게 생겼어요. 다 여기 얼굴 하나에서 제가 생장점을 꼬집어서 하나 둘셋 이런식으로 요렇게 아 이거 진짜 꽃보러 안가요. 까라솔 여기있네요. 꼬집기 해가지고 아 정말 너무 예쁘다. 요, 요 밑에 제가 너무 뜨거우면 요 초록이가 안 나오면 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노랗게 일이 보이는, 그게 안보여서 제가 약간 그늘에 넣었어요. 예쁘죠? 이게 까라솔이라는 건데요. 어, 너무 예뻐요, 이런식으로. 아유, 정말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지는 해가 저 안에까지 다 비춰주더라고요. 이건 엘크어엘콘 대품. 데품. 대품을 아, 별로 안 좋아해요. 자리 많이 차지해서. 근데 튼튼하니까 키운답니다. 음, 까라솔 한 번만 더 보고 이게 속에서 이렇게 노랗게 새로 나온 것들이 그 이게 새 입장이에요. 근데 입장 하나에서 얼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생장점을 꼬집었더니 그 입장 하나에서 얼굴이 세개씩을다 내밀고 있는 거예요. 너무너무 예쁘죠. 아, 수다 주저리 주저리 마리맘 수다 다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덕양 갈매기가 여기 있네요 이것도 염자관데요요 아이는 덕양 갈매기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걸 보여 드려야지 제가 속이 시원하지요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고 재미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